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 지금 오늘 유튜브 네. 어, 원데이 클래스 참석해 주실 네. 명형님이시고요. 네. 어, 요가를 상당히 오래하신 고수세요. 네. <웃음> 15년 이상하셨더라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수업 참여해 보시고요. 느낌이 어떠셨는지 지금 타임 오전 동안 다 하셨거든요. 그, 요가를 지금 오래 했지만은 좀 데이지도 하는 식으로 네. 하지는 않고 네. 그냥 요가원에서 요가를 찾아보니까는 제가 잘못된 동작들은 사실 잘그 몰랐었어요. 몰랐는데 오늘 직접 제가 사실 참여하게 된 동기도 제가 요가를 하면서 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,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이렇게 와서 요가를 일대일로다가 그 원장님 지도를 받으면서 무슨 아, 동작이 잘못됐나. 생각이 강해서 네. 에, 처음으로다가 이용기내가지고 네. 네. 이렇게 네. 신청을 했는데 네. 에, 오늘 시청해보니까는 네. 아, 이런 게 내가 잘못했구나 네. 에, 그런 거를 이렇게 직접 원장님이 주적을 해 주면서 네. 제가 몸에서 또 느끼는 네. 반응이 네. 에, 직접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는 어, 너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네. 네. 에, 좋았습니다. 네. 지금 처음으로 제가 그 치유 그 테라피 요가 세션은 따로 네. 진행을 했거든요. 아, 네. 나중에 너무 좋나서요 후반부에 지금 굉장히 많은 몸의 변화가 있으셨어요. 예예예. 사실 요가면서도 항상이 앞에가 네. 네. 좀 안쪽 공간를 항상 네. 네.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네. 공하다가 음. 해서 누워서 네. 좀 네. 오래 네. 시간 동안 이좀 풀어지면서 네. 어, 아주 네. 몸 전체가 따뜻한 기운이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따뜻한 기운이 막 몸에서 이게돌아다녀요 네. 네. 아, 처음 네. 느껴보는 아주 네. 그런 느낌으로 뭐, 아 너무 좋아.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손을 앞으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목에서 가슴. 굉장히 깊은 호흡을 네. 하, 자동적으로 지절을 되더라고요. 네. 그냥 전에는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가슴이 열리니까는 지절도 호흡이 깊어지면서 네. 가슴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네. 아, 새로운 일을 먹어야 다는것 같아요. 네, 지금 정말 오전에 2시간하고요. 오후 네. 2시간인데 네. 어, 그 이후에도 몸의 변화를 또 느끼실 것 같아요. 지금 치유 세션에서 예. 굉장히 네. 엄청나게 큰 니가 그러니까 기라는 걸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, 네. 뭐,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내 호흡이 잘 편안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거를 잘 느껴보시면, 내기혈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.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호흡이 잘 되시고 나면 지금 이렇게. 어,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이렇게 피부가 네. 윤택해지시고 많이 이렇게 예, 이 어, 나거든요 예. 네 그니까 어, 저보고 이렇게 음. 피부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. 계시는데요 예. 요구하시면서 어. 어떤 자세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피부 상태도 음. 바뀌시고 몸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느낌 나시기 때문에 정말 몸이 예. 네 개운하죠 와, 그래서 네. 다음 네. 달도 한번 신제가 네. 하시게 되면은 신청을 네. 해가지고 네. 네. 한달 지난 후에 제 모습 어떻게 네. 변했는지 또 네, 예, 오늘 이렇게 네. 그 가르쳐 주신 거를 네. 집에 가서 잘또 네. 예, 연습도 하고 네. 예, 육아 연습 연습이 해가지고 네, 다음 달에 또, 될수 <웃음>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. 네. 네 여러분들도요, 또,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, 또,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기회 다음에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많은 분들이 네. 오실 거라고 했는데, 네. 네, 적게 오셔가지고. <웃음> 네. 네,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, <웃음> 네. 그만큼, 그 심도 깊은 네. 교육을 받을 네, 수 그렇죠? 있어가지고. 오신 분들 은 훨씬 좋으셨을 네,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<웃음> 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n a m a s